로키 보여? 어 로키 보인다. 어 로키 잘 보여. 저희는 오늘 이제 추석 곧어 연휴. 연휴. 곧 추석 연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요두 놈들이랑 같이 무박 1일 캠핑을 갈 거예요. 부산의 기장 쪽에 낙원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강아지들이랑 같이 갈수 있는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계곡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여서, 가서 계곡이랑, <웃음> 아니, 계곡. 계곡이랑 이런 데서 놀고, 그리고 어차피 1박은 못하니까, 무박으로 그냥 후딱 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제가 이걸 샀거든요. 처음 써보는 건데, 굉장히 잘 나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들뜬 마음으로 어제 미리 장을 보러 갔거든요, 홈플러스에. 근데... 근데 무슨 장을 무박이리로 보는데 무 60만 원이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범이가나 몰래... 나, 나 몰래는 아닌데 그냥 옆에 있을 때 슬쩍슬쩍 장난감을 엄청 샀더라고. 와 근데 레고만 20몇만 원도 샀어요. 미쳤어 진짜. 자동차 장난감이랑. 어쩌라고, 범아. 그래서 오늘... 가서 먹으려고 거기가 그 숙부를 해주거든요 금액을 내면 숙부를 해줘 가지고 그리고 그 계곡도 무, 돈을 만 원인가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하는 데에요 그래 가지고 좀 되게 깔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떨려 이게 확실히 강아지가 생기니까 이런 데를 자꾸 찾아가게 된다 음. 어디 먹을 때랑 카페 갈 때도 강아지 동반을 자꾸 찾게 되고 오늘 김치찜 저기 안식처 김치찜이랑 고기 재료랑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단둘셋 하면 출발하는 거다? 로키도 응. 알았지? 응. 하나 둘 셋! 출발! 어왜나 아, 신나냐고 또. 우 날씨 진짜 좋다. 그니까 오늘 날씨 대박이야. 가을하네 완전 가을하네. 이제 해지기 전에 가서 놀아야 돼. 응. 그리고 돌아올 때 저녁을 우리가 봐놨던 그 식당을 가자. 그래? 근데 뭔가 로키가 있으니까 더 많이 놀러가게 되지 않아? 응, 맞아. 그치? 응. 막 어디 간단한 길이라도 산책 같은 좀 이런 거를 맞지? 응. 간단한 곳이라도 가게 되잖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90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뭔가 900일 겸 여행인가? 900일 여행 겸 응. 로키 캠핑인가? 그치 그렇게 여행을 두지 <웃음> 거의 다 왔다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미쳤어 날씨 여러분 여기 진짜 시골이에요 <웃음> 근데 이런 데 살면은 좋겠다 <웃음> 안 좋겠다 길이 너무 <웃음> 진짜 좋을 할것같 어, 너무 푸르다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 <웃음> 여기 진짜 예쁘다 근데 길이 완전 이렇게 완전 오프로드여가지고 좀 미끄러질 것 같아 겨울에, 겨울이나 에겨울 이럴 때 오면 로키 신났다 로키인네 <웃음> 로키예요 저도 잘하는겨 아이 나한테 나한나 푸들이... 로키 너무 신났어 나 <웃음> 사장님 되게 재밌으시다 아니 로키 왜 이렇게 신났어? 우리밖에 없대요 지금 사람이 다 일찍 왔다 갔대 로키 지금 천국이다 그치? 음. 로키 일로와! 로키! 듣지도 않는데? 계곡은 안가는데 여쭤보자 이따가 음. 이쪽이랑 또 다른 쪽인가봐 여기가 없네. 가량있는데가아 여기가. 바베큐장도 여기고 따로 있구나 다 이렇게 별대로 풀리게 돼 좋은가봐 너무 행복해 보인다 우와, 완전 계곡이네. 구명조끼 입히고 올 거야. 어 좋다. 얘가 살면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요 어. 맞아, 너가 그래서 내가 같이 들어가라고 한 거야. 완전 계곡 물이네. 얘가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응. 들어가는 거 아직 안 들어가봐가지고. 아그런 싫은데 너무 깊다 생각보다. 아 그래? 가워 아, 같이 절대 못 들어가, 이거. <웃음> 그럼 로키도 못 들어가. 아, 어. 아니, 구명새끼를 입히자고. 나가고 싶어? 둘러? 여기는 사람이 힘들지만 강아지는 좋은 곳이래요. 근데 로키가 내가 본 얼굴 중에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 맞지? 계속 웃고 있다. <웃음> 로키가 걱정이 없다. 되게 수시로 우리 확인하고 우리 옆에 있는면 얘는 거. 안 벗어나. 그치? 응. 막상 풀어주면은. 뛰어? 뛰어 뛰어. 우리를 자꾸 확인해. 뛰다가도. 돌아아 이제 돌아본다. 서 있어 그만. 보자. 우리 보이는 데서만 놀라고 하네. 응. 맞지?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와. 어, 비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났니? 얘 진짜 우리 보자좌아닌가봐 우리 앞에서 자꾸 우리를 지키면서 걷네 사료 줘야 돼 사료 이따 밥 먹고 저기 물 한번 띄워보자 행복한 강아지다 그지 음. 자꾸 왜 눈치 보냐고 <웃음> 지금 바베큐 먹으려고 불을 지피고 있어요 냄비는? 안, 챙겼어? 그대로 안 들고 어 집게랑. 오천지 보다 하던 하던 하지 뭔가 허전하다했던 응. 집게는 여기 다 있는데 냄비만 여쭤보자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고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하던 이렇게 식기를 다 챙기었거든요? 근데 냄비를 안 갖고 왔어. 아 김치찜 갖고 왔는데 냄비 여쭤보고 먹어야겠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간식 들고 어디 도망가는지? 어? 많이 올라왔는데? 불? 맞지? 응. 드디어 불이 올라왔어요. 그럼 고기를 먹고 김치찜을 먹을까? 응. 아, 로키 몸좀봐 로키야 야, 너는 무조건 목욕이다 오늘 야! 범아 얘 입에 진흙이 있어 나뭇가지를 왜 막니? 먹지마 로키야 있는냄새 음. 난다. 간지러워. 되고 <웃음> 어, 있는 거겠지? 어, <웃음> <웃음> 슈이 약하네 진짜 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어디가어디가 괜찮지 않아? 응. 잘 되어가? 응. 오. 오. 괜찮은데? 난 이런 거잘 못해. 그니까. 괜찮아. 이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이거 있어 참 다행이야. 그래. 이런 거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나는 아빠한테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괜찮아. 응. 박성범은 좋겠다. 나랑 사귀어서. 그니까 좋아 편안하고. 에? 에? 범인은 라면도 못 끓여요. 잘 되고 있지. 응. 음. 음. 오 빠진다 범인도 됐다. 건져도 되겠지? 되겠지 않아? 이제. 어식판 내가 건져줄게요. 앉아 있어. 음! 맛있다. 묵기는 밥이 안 먹어. 나중에 응. 나중에 먹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 봐. 불쌍해. 고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음. 여기에 범인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부추김치? 부추 맞나 김치 갖고 왔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나는 솔직히 사람과 사람에서는 이렇게까지 놀러 다니지 않거든? 근데 로키가 있어서 진짜 이게 가능한 것 같아. 사람끼리는 귀찮아. 응, 응, 너거어떻리 그거? 불이 완전 막 올라왔을 때 냄비에다가 해야지. 음. 이렇게 잔다. 이렇게 자. 귀여워. 이제 2차전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 우리 돼지같은데 좀? 우이 음. 그래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다 그거 같아 그 산에서 요리하시는 유튜버 있잖아 뭐? <웃음> 나? 응 음. 저희가 냄비를 안 가져와가지고 사장님이 냄비를 협찬해 주셨어요 <웃음> 이렇게 고기를 익어주고 밥을 먹는 동안에 이게 익으면 이제 김치찜을 만들거예요우 모자님 추석 선물 허? 우와 너무 예쁘다 조금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니 안그래도 추워가지고 남자친구 계속 춥다고 이거 하고싶다 했었어요 허? 너무 예쁘다 떡같지 튼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고구마랑 <웃음> 머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왼손을 씁니다 젓가락은 아 그래요? 사장님도 예서이냥쳐다 있어. 아니 이거 그냥, 그냥 하시는 말 아니에요. 직업이 뭐 디자인이나 번뭐 그런 예술적인 게 아니요 저 유튜브예요. <웃음> 이것도 올리려고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았으면 안 찍었을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는 유튜브? 저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거 해요. 화장 화장 화장하는 거. 고기 이거 중간으로 좀 가져가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제 남자친구 아니 직업이에요 <웃음> 남자친구가 직업이에요아 좋대 예, <웃음> 네, 그 뭐지? 잡고 예, 네, 만나고 이제 같이 옷 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 같이 하고 저는 유튜브랑 둘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 두 가지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매장 아둘다 인터넷이에요 아. 유튜브 그래서... 영상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우파는 거 쇼핑몰 쇼핑몰 사장님 두세요예 치솔 거다 팔아보실래요 응? 치, 치솔 치아 치솔이요? 네 예. 어떤 치솔이요? 아미덴 응? 아미덴 치과 치솔 음. 김치찜이 너무 안끓어서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끓고 있어 그랬더니 막 끓었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그래, 음 귀여. <웃음> 네. 사장님이랑 수다 떨면서 엄청 맛있게 됐어. 그리고 지금 수다 떨고 나서 응? 음한 시간밖에 안지는데 완전 깜깜해졌어. 럭키 <웃음> 어딨냐? 럭키 여기 있는데 뒤에 어디? 어? <웃음> 묵자. 아니 불 앞에 계속 있어 실망이야? 나루나다 해야지. 음! 맛있지? 너밥두 그릇 먹었어? 응. 음. 사장님 진짜 이게하셔 음. 맛있어. 밥을 좀 아껴 줬어야 됐나? 얼굴 탄거 아니야? <웃음> 안 갔어. <웃음> 저기서 먹을까? 저기서 어떻게 먹어? 이거 냄비 가져가서 저기. 뜨거워 거기? 응? 이것만 가져가자. 안고. 응, 불멍. 나 로키 간식 가지고 먹게. 응? 이거 우리한테 부르는 거야? 좋다. 응. 주택 살아야겠네 우리. 그리고 돌담 지어놓고, 어? 돌담 응. 지어놓고 거기서 맨날 불멍하자. 음, 말고. <웃음> 역시 난자연인인가자연인 좋네 힐링대 네. 힐링 힐링자연인아자연인넌자연인자잖아새자리들리자 그거 해줘 <목소리> <웃음> 여기랑 완전 잘 어울려. <목소리> 불멍 때리는 강아지. 왜또 불을 넣고 있어? 어? 불 한번 붙여볼게. 또 위험한 짓 하려고? 넌 진짜 초딩이야. 너 웃기게 생겼다. 그림자 져가지고 입술 위에가 산이 엄청 진해졌어. 그래서 입술이 위에 밖에 안 보여. <웃음> 오늘 알차게 아주 잘 놀았다. 다음번에는 진짜 여기 그거 갖고 오자. 텐트? 텐트, 텐트, 원터치 텐트. 음. 귀여워. 그리고 내일은 시간이 되면 나는 로키랑 해운대 카페를 갈 거야. 아. 가자, 로키. 오 어, 여기 계셨어. 사장님, 어, 여기... 저희 가볼게요. 네, 네, 다음에 텐트 가지고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멍빨. 네.